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2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어, 성공했다는 어, 주제를 가지고 어, 12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50대로서 밑바닥까지 추락한 이야기라든가 어, 성공 스토리를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물옵션으로 어, 특히 옵션으로 어, 성공하는 방법을 공개하고 를 있습니다 오늘은 그그 그 12편 선물 옵션 성공 비법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를 때가 어렵죠 자 오늘도 폭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오늘은 그죠 음 자 이게 이제 스물 차트인데 12 12일 날 그죠 요 선물 주식 대량 매수 했죠 12월 12일 날 그때 주식하고 엄청 많이 사들였어요 외국인들이 그 지점을 갔다 그죠 어제 약간 잠시 그죠 깼다가 그죠 어제 보시어요. 그저께 깼다가 양봉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죠 이 매, 매수 세력을 완전히 죽여버렸죠, 그죠? 예. 그러더니, 예, 꽁충꽁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 m a c d 상 지금 일봉상, 그죠? 매도 신호 상태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또, 어, 매수 신호가 뜨겠죠, 그죠? 이 상태가 되면, 내일, 만약에 꽁충 뛰면, 지금 야간 그, 나스닥 선물이 1포인트나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 낮에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예, 이렇게 꽁충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지금 야간증시가 이렇게 뭐 폭등하고 있죠, 그죠? 3.4포인트나 올랐어요. 이렇게 대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위클리 없이 만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날, 종가상으로 양매수를 하시면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만기일 전략, 그 다섯 배 전략이죠. 그 전략이. 이렇게 지금 꽁충 튀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지금 어, 선물을 갖다가 어, 1372 계약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 야간 야간 선물 시장입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어, 나스닥 선물 그래프죠 어, 시간대별로 1포인트 나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2020년 2월 5일 어, 수요일입니다 그죠 수요일 이었죠 장 마감된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외국인이 4,500, 어? 78억, 그죠? 매수를 했죠, 그죠? 자,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이거는 장기 포지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 선물은 이제 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만천 계약을 갖다가 매도를 쳤어요, 그죠? 그 다음, 옵션은, 콜 옵션은 또 11억을 매수하고, 풋 옵션은 42억을 매도했습니다. 옵션은 이제 상방이죠. 상방 포지션이고, 선물은 하방 포지션,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은 상방 포지션이죠. 오늘 또 금융 투자가 또 많이 매도했어요 그죠? 8,943억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올라가는 추세고 아주 양호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콜도 오죠. 계속 콜옵션도 매수 11억 이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푸드옵션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42억을 매도를 하면서 옵션 포지션은 상방으로 가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어, 이 m a c d 를잘 활용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120분 봉상에 매수신호가 떴다고 말씀드렸죠 2월 4일날 그죠 11시경에 매수신호가 떴다 이 지표가 어, 대단히 잘 맞으니까 어, 매수 방향으로 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또 1봉상 그죠 일봉선, 매수 신호가 아마 또뜰 거예요. 내일, 내일, 정도 되면. 만약엄 꽁충 오르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61선을 0 지지하고, 그죠? 이 연두 색깔이 61선인데 0 이걸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걸 또 꽁충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상승장의 투선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전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정고점인데 이걸 뚫어 버렸어요 지금 거기다 지금 또 오늘 야간장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가 쳐버리면 완전히 엄청 뛰어 버리죠 아, 뭐 중국은 죽어나고 그죠 어, 미국은 계속 살아나는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 어떤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는 또경제가잘 어, 돌아가죠 그죠 어, 뭐 계속 뭐 중국이 생산하지 못한 거 미국이 다 생산하니까, 이제 미국은 잘될 수밖에 없겠죠. 음. 중국은 이제 꼬로받고 있는 거죠. 뭐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생산을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 경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죠. 우리 기업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 그게 진출한 기업들이 또, 어, 그죠? 음. 일단은 뭐 중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 어. 다른 나라는 다 반사 이을 노리고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올라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0.56% 올랐고요. 자, 일본 대기가 1%나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증시는 뭐 0.3일밖에 못 올랐어요. 선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오르지 못한 거 내일 또 폭락을 하게, 아, 내일 또 폭등하겠죠. 그래서 내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양매수 그죠? 요거 유클리 뭐 이런 거 0.06짜리는 거 그죠? 이런 거는 양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디로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에 예, 되었죠. 그죠? 아주 저로의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뭐 100만 원씩 예, 100만 원 100만 원씩 예, 양매수 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한 다섯 배나 10배 뭐, 한 20배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20배 터지면 어떻습니까? 1.20이 되겠죠? 1.20. 20배 터지면 1.20. 1.20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지금 297 이상 못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돈가가 되버리잖아요 바로. 295니까. 여기서 한번더 올라치면 297까지 가버리면 1.2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20배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박, 5배, 5배, 10배 전략. 자, 콜 297짜리하고, 있죠 0.66, .06, 풋 285짜리, 0.27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100만씩 지르면, 여기, 이제, 이는 뭐, 풋에서 꽝 되더라도, 이게 뭐, 5배, 10배 또는 20배가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게, 그죠? 0.30이 최고가였는데 그죠? 다섯 배는뭐만하게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길 전략이 만길 섯배 전략 이런걸 잘 활용을 하시면 예, 보너스를 타는거죠? 보너스 그죠? 이렇게 한번 기회를 <웃음> 도전을 해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위클리옵션은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니까 만일날 대박이 터져요 10배씩 막 5배씩 10배씩 터지니까 잘 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민들이 말이죠 갑부가될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재테크죠 위클리옵션 위클리는 위클리라고 앞에 적혀져 있어요 콜은 뭐콜 매수한다는 뜻이고 행사가 297.5까지 올라 쳐버리면 이게 1포인트 이상은 나오니까 어, 20배까지는 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오늘 최저가가 0.0 이었거든요 네. 아주 어, 진짜 이 우리가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양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네. 어. 위클리 옵션이 큰 대박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옵션이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수익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뭐 손실 나신 분들 뭐 옵션으로 도전하셔서 한 1년 정도 모의 투자 하셔서 <웃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의 투자한 걸 한번 보여 드릴까요? 계속 이제 뭐매수총 매수 방향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있죠. <웃음> 오늘도뭐 매매하기가 뭐 그리 그래 쉬운 편은 아니었죠, 오늘. <웃음> 오늘 아침부터 껑충 뛰는 바람에 매도로 좀한 사람은 좀 수익 났을 거고 그죠 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앞판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쳤죠 그죠 음. 어제 고깔을 갔다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내일도 껑충껑충 오늘의 고깔을 또 돌파하면서 껑충껑충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대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그래소에서 이렇게 모의거래 시스템이 나왔는데 아주 시스템 좋아요 무료로 다 하실 수 있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돈 벌기가 쉬울 것 같으면 이건 모의도 짤 필요가 없죠 그죠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돈 벌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벌기 어렵어요. 어려워요.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투자 사업입니다. 투자 사업. 무슨 뭐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1년, 2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진입을 해가지고 단순히 돈을 벌까, 벌것 같다. 이런 기대 심료로 하지만, 그렇지 않죠. 다 계산해도 수익 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꾸준히 예. 어,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어,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 전량이면만 어, 알아도 어, 큰 손실을 안 당하죠. 예.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죠. 2,264억이나 돌았는데 예. 이그 외국인들이 말이죠 장난을 많이 쳐요. 어? 이렇게 꼬꼬라치는 건다 외국인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폭 나가니까 폭 나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은 항상 더 지지를 받아 올라가요 그래서 매수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중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나 다, 다 경제가 돌아갑니다 자 중국이 망할수록 우리나라가 또잘잘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러나 저러나 코로나 이거는 잡아야 될 텐데 진짜 걱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이건 또뭐 어떤 사람 도 전팔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면, 응. 죽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정기 위험하죠. 어? 참 인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데 걸려버리면 그죠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1월 13일부터 뭐 계속 까먹었다가 그죠 다시 이제 거의 원금까지 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뭐 깨먹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이렇습니다 옵션 오버, 오버하는 그런 이렇게 위험하는 거죠. 대박이 터지든가, 뭐 좁하게 됐든가, 뭐 결판 나는 거리니까 옵션은 그렇게 이렇게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그날 당일매매도 충분히 큰 수익이 내니까 많은 참조하셔서 연습하셔서 에, 이걸로 서민가부가 되시기를 에, 기원하겠습니다. 야관정시 던져 올라가고 그죠. 약간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3.30이나 지금 선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이 295.60입니다. 이렇게 껑충 그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위클리 옵션은 내일 만기인데 내일도 한번 저점에 잘 잡아가지고 한 다섯 배 터지는 그런 것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도 타시고 또 돈, 돈도 벌어가고 그죠? 예, 잘 노리면 또 다섯 배또 10배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만 노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오늘 뭐돈 잃었다 해가지고, 많은 금을 뭡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안 돼요. 분할 진입, 분할 청산 이런 거 하시고, 외국인들이 말이죠. 외국인들 을 하는 그 스타일도 해야 돼요. 외국인들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몰빵 절대 안 합니다. 계속 사잖아요, 지금. 매수로. 주식인데. 한꺼번에 몰빵을 보면 한꺼번에 확 땡겨 품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또 막판에 그죠 동시효과 막판에 또 이렇게 껑충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동시효과에 또 매수한다는 거는 또그 다음날 그죠 상승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폭락시켰다 어, 어, 그죠 그 밑에서 다또 매집을 했다는 결론이죠 음.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이런 속임수 전략이 있어요 속임수 소김, 전략을 잘 간파하셔서 계속 매수로 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뭐 200분 말씀드렸는데 자 120분 봉에서 그죠 매수 신호가 날 때는 매수 방향으로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또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 이런 이, 이 점이 또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와리카라 어, 하다 싶으면 또 양매수를 하, 해가지고 사물물 그죠 사물물 옵션 양매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하면 사물까지 가보는 것도 좋죠 그죠 음, 좋습니다 이런 눌림목에서 대박이 나니까 오늘 설사 못 잡았다 치더라도 내일 말이죠 내일 동시효과에 매수를 해 가지고 사물물 옵션으로 사물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해 가지고 가는 거죠 내일 시가에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 고급 정보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실천을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아, 모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모의 투자를 같은 음. 뭐 0.5짜리, 0.5짜리 3월물짜리 그죠? 사월물 0.5짜리 내일 한번 양매스에서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눌림목이니까 일단 음. 자 코스피 2 0 0에 그죠? 행사 가격 있고 사월물 있잖아요, 그죠? 삼월목 콜 300짜리 얼만가 이건 너무 크네, 높네. 한 0.5짜리를 해야 돼, 0.5짜리, 그죠? 음. 한 310포인트 아, 이 정도 이 정도 짜리를 매수를 양매수를 하는거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put, put 그죠 한 280짜리 너무 크죠 그죠 음, 270짜리 아, 더 밑에 해야 되겠네 그죠 가격이 비슷해야됩니다 270 260 265 예, 네, 다이 이, 가격이죠. 내일은 또 틀려질 겁니다. 시가에서 또 그러니까 이런 0.5 부근에 양 매수를 해 가지고 3월 달 걸로 해 가지고 한번 쭉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10배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게 이제 10배가 터진단 말이죠. 이런 게 3월 달 물이 그죠? 눌리목에서 어, 잡으면 이게 대박이 터져요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박이 터진 조건을 다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또 끝났고 안 그러면 오늘이라도 말이죠 지금 지금 야간정식이죠 그걸 3월달 물이 거래되고 그래 있겠죠 그걸 또 하면 돼요 그죠 네. 오늘 그 아까 그죠 보시면 이게 이제 310 자리 잖아요. 그죠. 310 자리. 310 자리. 310 자리. 위에 꺼 봐야 되겠네. 총합 편집 가 이건 놓은 자 보시면 죠 요건 콜 310짜리 위클리는 야간 정시 안 열립니다. 예, 참고하시고 310짜리 312짜리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0.77이니까 그죠? 그 위에 깎까315자315 315, 그죠? 3월달까? 아 0.5 그죠 0.5 4딱 됐네 그 다음에 3알 떨크 그죠 지금 지금 잡아 버려야 돼 270짜리 0.70 이니까 270 26, 265예정도 됐네 그죠 요거 지금 뭐 조금 그 공백이 커서 그러는데 바로 잡아도 되겠네 그죠 0.49 해가지고 0.58 해가지고 동시에 에, 뭐 100개면 100개 100개씩 해가지고 끌고 가면 됩니다 문제 3월 따르니까 어,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죠? 이런게 이제 어, 폭동을 하게 되면 막 10배가 터지고 그렇죠 그럼 하나만 꽝 되더라도 9배는 나온지 않습니까 자, 이걸로 한번 참고하셔서 에. 3을 달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박 조건이 된 상태니까 야간정시에서 해놓으면 좋아요 양매스 해놓으면 뭐 크게 깨지진 않으니까 내일 또 콜이 껑충 뛴단 말입니다 이게 네 하여튼 이렇게 양매수점법 지금 대박 조건이 생겼으니까 왜 대박 조건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주가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이 MACD 이제 뭡니까 120분봉 상에서 MACD가 나왔을 때 MACD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조금 지나긴 지났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고가를 돌발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한번 접었다가 올라갈 때는 이돌파를또해 버려요 이만큼 그래서 3월 물로 해가지고 한번 요번에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요거 해놨으니까 그죠. 0.5짜리 해가지고 죠 0.5짜리 이렇게 해서 10배 터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대박되는 방법도. 연결을 했으니까 이번에 옵션으로 한번 삼을 사물문으로 그죠? 대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열심히 따라오시면 갑부가 됩니다. 서민갑부는 노력한 만큼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